장난 아니다. 코로나가 약간 야속할 지경이네요. 이렇게 우리를 반겨주시는데 이렇게 늦게 오다니. 더 빨리 왔었어야 됐어. 그래도. 이렇게 지금 오라인. 벌써 지금 완전 우리 기다리고 있어 지금. 되게... <웃음> <약간 떨린데. 웃음> 갈까야, 갑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이제 준비할 때는 저희가 솔로곡도 있었고 해서 좀 많이 준비 기간 짧아서 좀 많이. 걱정 많이 되고 떨렸는데 이게 아버님과 어떻게 하겠습니까? <웃음> 즐겨야죠 너무 재밌게 해주실 것 같아가지고 그냥 저희도 같이 즐기고다 가면은 될것 같아요 남미분들이 아 에너지가 넘친다고 해서 기대하고 왔는데 여기가 제가 생각한 남미에서의 그 에너지보다 더 세가지고 지금 남미분들은 어떨까? 그렇게 좋아해주실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야가 좀 뭐라 그래야지? 무슨 느낌이라고 해야죠? 어 뭔가 감동받는 느낌이었어요 진짜로 최대한 이렇게 리렉스하고 또 이게 텐션 높은 사람들끼리 만나면 또 텐션이 높아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래도 저희는 프로답게 절제하면서 네. 쫙딱 우리의 네. 걸맞게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이게 멋있었다 이제는 저희가 무대 위에 스탠바이 하러 가기 이후 네. 네. 3분 전이라고 볼수 있는데 오 어서 그만 오늘 좋은 날짜네요 오늘 해피 밀데이요. 그래서 라이온분들께서 해피 버스데이 막 머리띠도 쓰시고 너무 좋았어요. 생일날에 라이온을 볼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안 그래요? 그렇죠. 생일에 또 이렇게 많은 라이온분들에게 축하도, 축하도 받고 힘도 받고 응원. 제 모든 에너지를 라이온분들이 다 저희에게 주시기 때문에 저희 너무 감사할 따름이죠. 그리고 이렇게 미국 투어를 할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웃음> 오늘 첫 시작이니까 저희의 모든 걸 보여드리고. 이제 다음에도 와 올리안 오브 무대 정말 잘한다 다음에도 또 보러 가자 이 반응이 나오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목표 미국 대서 미국에서는 ESFJ가 되자 지금 ISFJ인데 지금 벌써 e 에 약간 낌새가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우리 아메리칸 라이온들 텐션이 와 so unbelievable 제 텐션도 못 맞추는데 감탄 가능했어요? 어, 저는 그동안 마이니가 네. 텐션이 되게 높다 생각했는데 와.. 물론 나이도 높지만 와, 아메리카 우리 라이온들 텐션이 MBTI 2222입니다 진짜 거의 2에 제골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하지만 저희가 움이니까 올려놓고 그 텐션에 지지 않죠 저 지는 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저희는 지면 안 되죠 저희는 승부욕이 워낙 센 그룹이기 때문에 그 텐션을 저희가 한번 잡아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라이언 분들과 같이 함께 즐기겠습니다 예, 두 together, let's go yeah. together, let's yeah, go, go. 실전이에실진짜 실전. 해야 되는 거 이제 보 때가 왔다 습니다 오늘을 위해서 준비하했습니다초크니니까더맛있겠습니다야손잘마저 <웃음> <웃음> <웃음> 뭐, 소리 들리니까 갑자기, 갑자기 더 떨린다 너무 안 떨리는 사람처럼 기나 근데 떨려요. 아 어, 그런 그 생각도 났어. 야외에서 하면 또 기분 다르잖아. 그렇지. 예후. 다아라이 아, 큰 안돼. 오, 진짜 멜트 아웃. 잘했어요. 긴장고기그다 현지다. 제가 야 된다 위기로운 거한 대를 말지 흔들어야 돼울수 있다! 울렁, 하나 울렁, 둘, 둘, 둘 셋! 헤이! 가자! 유자지 렛츠고! 렛츠고! 퍼스 퍼포먼스 그런 oh, 좀요외요왜요 저... 왜요? 왜요, 왜요? 왜요? 왜요? 왜요? 마이갓. Oh 습니다고맙습니다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습니다 와. 정말이다. 인이어 뚫고 귀, 귀를 때리는데.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 <웃음> 진짜 진짜 장난 아니다. 너무 재밌다. 마지막 앵콜 어. 노가 우리가 이제 원래 셀리스트엔 없었는데 어. 앵콜로 보여 드리고 싶어서 해 가지고 음. 막 연습을 좀못 하고 와 가지고 그런지 음. 좀 빡빡 힘이 안 들어왔네. 다음에 어. 만약한다면 부숴 버리겠습니다. 그래도 어, 되게 진짜 얼굴을 바꾼 게잘 잡아주네. 아, 그러니까, 마지막에. 우리를 봐, 보러 오셨는데도, 막 노래를 즐기는 모습을 보는데, 진짜 너무 좋더라. 진짜. 네. 너무 마, 엔젤, 엔젤 나오는데,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엔젤. 진짜 같이 진짜 춰주시는 <웃음> <너> 같이 소통하다가 <웃음> 다 틀려버렸잖아, 지금. 제일 험난한 맞... 거 있어요. 엔젤, 그 제일 중요한 파트. 아, 그러니까, 고기를 내가 엄청 기대하고 있는데, 네. 호응을 너무 잘해서 같이 이렇게 부르다가, 음. 그용서랑 아, 그 아, 제일 중요한 부, 부분을 잘해줬어. 음. 아, 나 어. 삐져가지고, 뭐 내일까지 말 걸지 마요. 첫 시작이 아주 좋습니다. 저희가 가장 공연에서 중요한 거 라이언 분들이 정말 재밌음을 재밌고 감동을 느꼈으면 하는데 하, 최대한 그럴 수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이 아, 영어를 더 잘했으면 은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재밌게 했을 네. 텐데 그 너무 아시면, 아쉽다. 제가 재밌고. 또 코리안 초크 했는데 네. 아까 아메리안 먹히네. 그러니까 코리안 초크 하자마자 한국말로 이러시더라고 쟤뭘 하냐? 이러면서 그러니 조용해지길래 아, 길을... 아 이거는 <웃음> 언제 했어? 어? 언제? 나 한지도 몰랐어. 나도 한지도 몰랐어. 앞에공간만 아니라 맨 뒤에 계시는 분들도 <웃음> 완전 뒤에 있는 공간이 좀 있으셔서 그런지 <웃음> 기둥 족에 오신 있어요. 분들이랑 같이 춤추고 그런 모습이 <웃음> 되게 좋았어. 그 <웃음> 뉴저지에서 처음으로 제가 미국에서 네 미국 당 처음으로 공연을 해봤는데 너무 즐거웠고 아직 저희는 뉴저지에서 한번더 많이 남았죠. 네. 네. 아 제가 엄청 이제 핫가인 줄 알았거든요? 네. 여기 있는 라이언 분들이 훨씬 더 가까이 갈거리라서 아, 제가 좀더 수련을 해야겠네요 아, 수유야 수련, 수련하자! 후! 후! 후! 뭐야 지금.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학가, 진짜 다음 공연도 기대해주세요 맞습니다 네. 아 우리 한달 동안 어, 네, 갈 텐데 네. 네. 여러분들 그, 그 컨디션 관리 잘하고 네. 파이팅 해가지고 끝까지 가봅시다 네 그럼 기대 많이 해주시고 다음 공연에서 만나요 안녕 유지아 j u 브랜드 브랜